가 영으로 할때어 x 분의 1거하기 오비의 1 더하기 2니까 이거를 지수로 오면 로 x a의 1 더하기 x의 x 분의 1이 음. 되죠 그럼 이거는 또 2로 가니까 그렇지 로그 a의 2가 되는데 그렇지 그 이두 개를 바꾸면 이번에 응. a x 하는 네? 네. 가아래 n 려 b 는게 l n a b c 인데 a mm. 이거를 a x 를 c mm. 로치원하면 그렇죠. x 는하 그런데 g l n a a b 는가 되요. 그렇지. 그럼 math 이시 website 아, 거기에, 이만서이것도 이렇게, 로렇 이렇게, 이렇게, 이그렇지 네, 너무 잘해요 네 엑스는 h에 대이식 아닙니까? 밖 나오시잖아요. 그렇지? 이 h0으로 갈때 h분의 h-1, 음. 이거는 1로 가니까 네. <목소리>